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조문축조 해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곱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제1장에 이어서 제2장 유조,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손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제2장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손해는 제1절 유조선의 유료오염손해 배상책임, 제2절 유료오염손해 배상보장계약,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제5절 책임제한 절차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제1절 유조선의 유료오염손해 배상책임과 제2절 어, 유료오염손해 배상보장계약은 1992년 책임협약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고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에 대해서는 SFC라고 하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수용한 것으로서 어, 유조선에 대한 세계의 음, 음, 국제협약을 우리나라는 다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제5절 책임제한 절차에 대해서는 어, 결국 그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도 추가기금 협약에 의해서 조성된 어, 손해배상 기금을 어, 책임제한 절차에 따라서 배당하는 그런 절차를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절 유료 임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대해서 어,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제2절도 마찬가지로 제14조에서 20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어, 지난 시간에 제14조 보장계약을 체결과 제15조 보장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16조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제17조 보험자 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관할을 순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6조 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1항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제2항 보험자 등은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항 보험자 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6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이 종문의 개요는 유료 오염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보험자 등도 어, 선박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료 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제16조에서는 보장 계약상 선박 소유자의 손해 정보 또는 유리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보험자 등에게 피해자가 유리오염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어, 원래는 그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고 어,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서 어, 그로 인해서 이번 자신의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전부 받아야 되는데 어,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보험자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의 전부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액을 어,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그 것의 의미가 있는데요. 어,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보장계약이 책임보험계약인 경우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제가 미국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은 우리상법 7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비롯해서 많은 법에서 이런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요.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가 지급 불능에 빠지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등 보장계약의 체계를 강제하고 있어도 피해자의 구제를 제대로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해자인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이고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나라에 그 선박소유자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보험자가 그 나라의 소재하거나 또는 그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구제에 더용이하다 어, 쉽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보장계약이 은행보증기타 금전상의 보증 형태로 체결되어 있어서 책임보험이 아닌 형태로 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경우는 피해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구성하게 되면 특별한 조치의 필요 없이 피해자에 의한 직접 청구권을 인정받는 것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선박소유자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의 조건과 보험자 등이 직접 청구를 받는 조건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책임협약이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 유료임손의배상보장법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인데요. 어, 직접 청구의 원인 채권은 법제 5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선박소유자의 면책사유에 의해서 생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 때를 의미합니다. 어, 두척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유류에 의해서 유료 유류 오염 손해가 생겼고 그 유료 오염 손해가 어느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가 그 유료 오염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게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 피해자는 보장계약의 인수 주체인 보험자 등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어, 법 제16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요건은 법 제5조 1항 내지 제2항에 의해서 정해지고 어, 그 결과 선박소유자에게 유료오염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당해 유료오염손해를 생기게 한 선박에 대해서 체결되어 있는 보장계약의 인수주체인 보험자 또는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자에 대해서 직접 선박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을 제가 좀 어렵게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은그 선박소유자가 이법제 5조 1항과 2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이 어 책임을 지게 된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은 어, 그 피, 피해자는 에, 그 보장계약이나 배상책임보험계약의 인수주체인 보험자나 어,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자에 대해서 직접 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자 등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때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액 즉 배상액의 지급 청구입니다. 이 청구권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지급 청구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다만 피해자의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지급의 청구는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박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유리오염 손해가 당의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배상책임이 법 제5조 1항이나 2항에 의해서 생겨야 어,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를 할수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어, 직접 청구를 할때 이것은 손해배상액이기 때문에 어, 선박소유자가 만약에 그 뭐 고의로 어떤 그 무슨 유료 오염 손해를 일으켰다고 하면 은 원래 그어 책임 제한이 되지 않고 어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가 그러면 은 당연히 그 보험자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직접 청구권도 어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사고의 경우에 보험계약상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이 손해배상 책임을 생기게한 원인이 된 사고 내지 그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발생인지 그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적어도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의 고의에 의해서 유료임 손해를 생기게 하고 그 결과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까지 보험자에게 책임을 전보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공 질서의 관점은 물론이고 강제 보험제도의 취지 공평 타당한 보험제도 운영의 가능성이란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법제 16조 제1항 단서에서는 피보험자인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를 부정하는 규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단서의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보험자 등이 당해유료 오염 손해가 선박 소유자의 고의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청구권이 부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 항변권으로서 인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항변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이때 우리가 해석상 그 고의라는 것은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에 한하게돼니 어,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 해상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 선박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니면 선박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또는 적합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어, 이 해상법의 구조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상법은 많은 책임제한 제도와 또 면책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책임 제한과 면책을 두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선박 소유자가 직접 이 선박을 운항하지 않고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서 자기의 사용인에 의해서 그 선박을 운항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박 운항으로 인해서 발생되어 있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다 떠안게 되면 선박 소유자에게 그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 책임제한이나 면책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과실이 있을 때그 결국 선박 사용인의 과실입니다. 그 선원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제한이나 면책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그 육상에서의 과실과 달리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한 과실 해상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그, 그 고도의 위험성에 의해서 어, 어떤 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한 그 손해 또 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 책임자인 면책을, 책임자인 면책 사유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선박소유자는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자인이나 면책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요. 또그선원의 고의나 과실이 일반적인 그 육상에서의 과실과 그 수준이 달리 해상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고유한 위험에 의한 과실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에은 면책을 허용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에 의해서 유리오염소유가 생겼다고 하면 이것은 어, 보험회사에서도 그 보험자 면책으로 볼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 이러한 경우에는 어, 결국은 그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선박 소유자가 아닌 선장이나 기타 선박 소유자의 사용인의 고의는 피해자의 청구권을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고 여기에 따라서 보험자도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직접 청구권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의는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 이때 이제 선박 소유자 자신이라고 했을 때그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대부분의 선박소유자는 어, 개인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서 누구의 행위를 구체적인 자기나 부작위를 선박소유자 자신의 자기나 부작위로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 선박소유자 자신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법 7조 단서에서 어, 선박 소유자 자신과 해석상 같은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발생되는 것이죠. 이때 어, 법인의 경우에는 어,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 선박 운항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당의 행위자의 행위가 선박 소유자 자신의 행위로서 당의 책임보험계약 내지 의무이행담보계약의 존립의 공정한 기초를 해야지 않는 경우에 하나요. 그자이 고의를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책임자 배제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우보다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또 손해발생의 고의라는 것은 선박소유자가 고의로 자기가 직접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킨 경우만이 아니라 고의로 제3자를 시켜서 유료오염 손해가 생기게 한 것도 포함해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때의 고의는 유료오염 손해를 생기게 할 고의에 한정되고 유료오염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고의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소유자의 항변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청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당해 유료오염 손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한하게 됩니다. 어, 보험자 등이 피해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로는 첫째, 어, 당의 유료 오염 손해가 법 제5조 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사유에 의해서 생긴 것. 두번째, 선박 소유자 또는 다른 보험자 등이 이미 책임 제한을 해서 책임 제한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제3항,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 제4항, 제척기간이 경과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제, 법제 16조 제2항을 보시면 은 어, 보험자 등은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보험자 등이 보장계약상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기타의 특수사정에 의해서 선박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근본적 취지라고 있습니다. 법 제16조 제2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보험자 등이 본래 당해 피해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이예컨데 보험자 등이 이미 일부 지급을 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이라든가 관할 위반의 항변, 중개계약의 존재에 기한 항변 등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상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은 항변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 이상의 보험자 등에 의해서 보장계약의 한도액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그중 1인의 보험자 등에 대해서 직접 지급 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보험자 등은 자기의 전보 또는 담보해야 할 보장계약상의 한도액을 한 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의 손해배상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자 등도 그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청구받은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할때 보험자 등은 법 제5조 제5항 각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가해 제3자, 예를 들어서 선박 충돌이 유료오염손해의 원인이었다면 충돌 상대선박의 선박 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 등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근거 범위 등은 불법행위법상 또는 선박소유자와 그들과의 계약상의 문제로 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어, 보험자의 책임제한권은 피해자로부터의 직접 청구를 받은 보험자 등은 당해손해배상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것에 의해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의 유료오염 손해가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생긴 것일 때에도 책임제한의 권리를 저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 다음은 책임제한 기금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보험자 등이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서 책임제한 기금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그 한도액은 당의 선박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가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액수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험자 등이 두명 이상이고 각 보험자 등의 전보 또는 이행담보액을 포함하여 법정 책임한도액이 되는 경우에도 일인의 보험자 등이 책임자한을 주장하는 때는 자기의 전보 또는 담보해야 할 금액의 여하에 구속받지 않고 책임한도액의 전액에 대해서 책임자한 기금을 형성하지 않으면 책임자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책임자한을 주장하는 보험자 등은 전액에 대해서 기금 형성을 하여야 하고 다른 보험자 등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해서 책임한도액과 자기의 전보 또는 담보해야 할 개별보장계약상의 한도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자 등에 의해서 책임제한이 되면 어, 그 효과는 당의 유료오염사고에 대한 유조선 선박소유자 다른 보험자 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치게 됩니다. 제한채권자는 다른 수익채무자에 대해서 청구집행할 수는 없고 그제한채권의 비율에 따라서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으로 됩니다.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손해배상액 지급의 청구권은 당의 유리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당의 유리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가 없는 경우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제17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7조는 보험자 등에 대한 유조선 유료오염 손해 배상 청구 사건의 관할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제17조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17조 보험자 등에 대한 유조선 유료오염 손해 배상 청구 사건의 관할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을 법 제12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피해자가 보장계약의 보험자 등에서 직접 유료염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관할 법원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규정인데요. 먼저, 보험자 등에 대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 소송의 관할권은 보험자 등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 또, 어, 손해배상에, 결국 이제 보험자의 그 어떤 소송, 보험자가 피고가 되었을 때 소송 관할권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보험자 등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 어, 손해배상액 직업청구권자의 주소지, 즉 의무이행지나 민소법 제8조 후단에 있는 의무이행지 법원인데요. 또 압류가능한 보험자 등의 재산소재지 법원. 어, 여기에 책임협약 제7조 제8항 제9조의 규정을 받아들여서 유료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업소도 재산도 없는 보험자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소가 없는 자가 손해배상액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만 지정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 손해배상액 지급 청구 사건의 심리에 대해서는 보다 적절한 법원의 관할을 인정해야 하고 국내의 관할권의 배당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유료용 손해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직접청구의 손은 당해 유료용 손해의 발생지 법원,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법원, 압류 가능한 선박소유자의 재산 소재지 의 법원,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 또 다른 법률에서 정한 법원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유료 염 손해배상 절차 규칙 제1조에서 정한 서울중앙지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앞에서 이그두 가지가 나왔 이세 가지가 나왔네요. 보험자 등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손해배상액 지급 청구권자의 주소지 압류 가능한 보험자 등의 재산 소재지 법원 외에 여기서 지금 그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그 다섯 가지의 법원도 어 관할 법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어 법원의 관할은 또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를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수 있고요. 보험자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결국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험자 등이 부산에만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에 대해서 민사소송상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어, 재판 관할 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유료용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해봤고요. 직접청구권의 관할 법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상법이나 또민사소송법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어, 요새는 민사집행법이 뭐 되겠습니다만 어, 첫째, 유료용 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또 피해자가 두 번째는 피해자가 보험자 등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어,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어, 제 2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